또 뭐, 오, 90년의 소이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어, 막 달려 먹니까 서명식 동사니까요. 주어 나오고, 자, 서명식 동사로 분리적으로 막 달려 먹을 수 나옵니다. 한번 먼저 선을 보여게요왕 같은 나라, 위드 같은 나라. 드리브 같은 나 오, 맞네. 그지? 오, 되게 맞는데요. 이드라이 같은 나라. 펀더 같은 나 어,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끄집어 내릴거야. 그리고 클리어 같은 단어도있고요 스트립 같은 단어도있고요슈어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다 분리제거 박탈의 전치사들되동사기 때문에 플러스 목적어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 분리제거 박탈의 전치사 풀어 를 써줍니까 오브를 써줍니다. 오브를 써줍니다. 오브를 써. 목적은 투나. 그래서 이게 A가 된다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가 돼요. 자, 봐. 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A에게서 A에게서 B를 뭐하나? 큰틀에서 뭐야? 그치, 제거. 한 분리 제거, 박탈이라고 있어. 제거. 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건 무슨 뜻이 되고? 어, 이건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푸나 그치? 하는 어, 생각해 봐봐 이거 치료하다는 뜻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 아 예를 들면 바 나, 낙 의사가 어? 의사가 Q. 얼드그 환자에게서 더페이 patient 환자에게서 자, CANCEL 암을 제거했다가 CANCEL 어? 한번 해봐 이게 뭐야? 추리했다냐, 그치? 추리하다는 그러니까 뜻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인 일반적인 의미는 다 제거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뜻이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또 무슨 뜻이 있어요? 그리고 벗기다. A에서 B를 제거하는 거니까 벗기다. 같은 말이죠? 어, 벗기는 것도 제거하는 거잖아. 요건 뭐야? 어, 치히다. 눈 같은 거 치우는 거 있잖아. 자, 이런 거. 자, 바로 바로 이 문들어. 자, 우리는 우리는 clear view. 제거했다. 거리서 거리에서 스트리 스트리 어브 오늘 눈을 어, 눈을 치웠다 그러면 되잖아. 꺼데 그이어 A 어브 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플런너 약탈하다 약탈하다 빼앗다 이것도 제거하잖아요 자, 요거 두 개를 같이 합니다. 이 프라이브 플란더는약간하나 빼왔다. A에게서 B를 빼왔다. A에게서 B를 빼왔다. 릴리브 무슨 찍 같아요? 아? 어, 덜어준다. 덜어준다. 누구누구에게서 무엇을, 짐 같은 걸 덜어준다. 이거 제거하다잖아. 없애다. 됐죠? 이것도 제거하다. 이것도 뭐야? 어, 그냥 이거는 털다? 똑같아, 이거하고. 이 프라이브 같은 거 털다. 털다. 자, 타자니. 아, 좀, 내용이 좀 무시무시하다. 파이터었다 락드. 됐죠? 락드. t h 크 은행에서, 어 f 어 f 뭐, money, 뭘 털었다. m o n e 이렇게 되 y 됐죠? 만약에 이거 수동태를 쓰면 어떻게 돼요? 수동태. 자, 은행은, the 털렸어. 와드, 와브드. 어우, 머니, 동이 털렸어. 이러면 되죠. 수동 틀로놓면 b p p 오버니다 알겠지? b p p 오버워브. 이게 틀다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분리 제거, 박탈의 공사됩니다. 영작하는데 도움이 되겠으안 되겠어.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어 뭐뭐, 뭐뭐에게서 뭐뭐를 제거하다. 이게 딱 나오면, 구체적으로 하면 어, 빼다 털다, 제거하다, 짐을 덜어주다, 치우다, 치료하다, 벗기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분리제거밖에 의 동사와 뒤에 뭐, 오부오부가 이거는 전명부 전치사구를 생각해야 돼. 어? 어, 그럼 게임 끝나.